사느라다. 산으로흠 아이 뭐지야흠 좋았어 야이 원뱅크 구멍치기로다가 이쯤 떨구면 빠질 곳이 없겠지 곧공안 날아가게 조심하소 아 당구 하루 이틀 쳐유 이런 공을 밖으로 내보내게 아! 이건 또뭔 시츄에이션이다냐? 쫑 안났어도 딱 들어간 거 아니요? 쫑이 나서 사람 기분 나쁘게 이시리.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어? 아었다 미아노요흠나환장하겠네 Buck and c o r e e 공이 어려워 보이죠? 이런 공은 일적구를 이용해 치는 거예요 어? 자 한번 쳐볼게요 어때요? 참 쉽죠? 아 인사는 잊지 마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브라보 어떻게 친다고? 대충 치세요 헐. 이렇게 해 오케이, 좋았어 인사는 하셔야죠 미안해, 흠. 에헤 뭐라고? 어디 주고 치면 된다고? 적당히 쫑날 정도 주고 치세요 야, 이거 진짜 되네 아이고 이거 죄송하더래요 <웃음>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<웃음> 아따, 죄송하여. <죄송해요>. 아 <웃음> <웃음>